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한 만년필은 바로 이 라미의 로고 만년필인데요 네이 로고 만년필에 대해서는 조금 네 사용한 지가 얼마 안되었어요 네 그래서 정보가 딱히 없어요 뭐 물론 정보를 제가 찾긴 찾아서 버친 바람에 붙여놓긴했지만 겁나게 작아서 안보여요 솔직히 일단 로고 만년필 간단한 스펙에 대해 설명할게요 일단 노고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약 6만원 대 제품으로서 6만원 대 제품으로서 바디는 알루미늄 소재가 되어있고 촉은 역시 라미의 자체제작인 라미의 자체제작으로 나온 알루미늄 소재의 촉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어 어네 라미 로고가 박혀 있는 걸볼수 있고요. 네, 무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무게는 역시 밑에 저울을 꺼내서 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반님 너무 오랜만이라서 약간 어색해요. 네. 요즘 하도 약 21g으로서, 네. 상당히 가볍다고 할 수는 없죠. 네. 약간, 혹시 약간 묵직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한가지 제보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보를 받으신 분의 닉네임 이제 기억이 안나서 핸드폰을 잠깐 뒤져 볼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웃음> 제가 한가지 제보를 받았는데 네 봉봉그룹 님께서 네, 제 유튜브 채널에 약 몇가지 몇개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로고 만년필에 여기 뒷부분에 여기를 여기 요기 이렇게 딱 끼우게 될 경우에 여기 알루미늄 소재 요기, 여기에 알루미늄 도금 처리된 이쪽 부분이 약간 기스가 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겁이 나서 지금 한 번밖에 안 해왔는데 이거를 뒤에 끼우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유,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로고 만니핏 사시게 될 경우에는 여기 여기 컨버터가 하나 딸려 오거든요 근데 이 컨버터가 라미 정품, 정품 컨버터예요 정품 컨버터라서 꽤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노고만연필의 최대 장점이라면 바로 이 그립 부분이에요. 그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립 부분에 살짝 오도투솔하게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작에참 편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손에 딱 알맞게 딱 이렇게 얇은, 얇은, 이렇게 얇게 되어 있어서, 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몸체 부분이 상당히 얇게 되, 되어 있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립, 그립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클립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요. 클립 부분은 여기 이렇게 스프링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잘 잡아 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자세히 보면 이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볼록 로 튀어나온 부분이 옷깃을 확 잡아 주면서 이게 옷깃을 확 잡아 주면서 잘안 떨어지게 웬만하면 안 떨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라미 로고가 박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라미 로고 만년필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로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네, 라미 같은 라미 계열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촉 같은 경우에는 교체형이라서 대부분이 네, 교체형이에요 그냥 뽑으면 뽑히거든요 네, 뽑으면 뽑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라미 로고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냥 무난해요 무난한 제품이에요 알루미늄 소재에다가 네 여기 몸체 부분이 그리고 약간 아무 말 대단치인 것 같은데 약간 오랜만에 파맛일 하게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몸체 부분이랑 뚜껑 뚜껑 부분이 캡 부분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이렇게 알루미늄 소재 중에서 약간 꺼끄꺼끄꺼끄꺼 꺼끗, 꺼끗, 그런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땀이 차도 여기, 여, 부분에 땀이 차도 상당히 안 미끄러진다라고 볼수있고요 그리고 맨 윗부분과 맨 아랫부분은 그 알루미늄 도금 처리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크롬 도금이었나? 라고 알고 있어요. 잠시의 정적. <웃음> 잠깐, 여기 앞부분에 약간 여기 앞부분에 제 정보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 정보를 보고 있으면. 약간 정적이 흐르게 돼요. 이거를 제가 편집점을 찾아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하기 너무 귀찮아요. 네, 이만 잡담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약간 유격이 있어요. 여기 약간 유격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약간 흔들려요.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유격이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네, 이만 여기까지 파원이의 파비앙이었습니다. 네, 촉에 대해서 설명을 왜 하냐면요. 촉은 솔직히 말해서 어, 여기 제가 라미 만년필들이 한 7자루 정도 있거든요 라미 네, 라미 만년필의 촉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제가 촉을 몇 가지 사지 않는 이상은 어,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아가지고 굳이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어, 혹시나 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라미 만년필 다른 리뷰 영상도 있으니까 그곳 찾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거든요 네 이만 여기까지 파마니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녕